2018년도에 2017년 중앙선관위 회계연도 보고할 때 그때 이제 시중 요구가 있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목 뭐, q 코드네 그렇습니다 네. 네. 법에는 이렇게 뭐 그대로 읽으면 지적사항이에요 북직선거법 제151조는 아시죠, 이 내용? 네, 네, 그래가지고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렇게 해야, 해라고 하고, 시정이 구까지 됐지 않습니까? 박영수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, 그, 이제,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, 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네. 했거든요. 그거는 좀 빼주고, 삭제를 해주시면, 우리가 백두, 법 개정을 통해서, 우리가 하겠습니다.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아, 했단 말이죠. 네, 네. 네.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이게 네, 네, 입법 해석이 우선하잖아요. 네, 사실 법이 입법... 조금 개정이 되면은 더 좋을 텐데. <웃음> 네, 그러는 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. 네, 그래 가지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1 3조에보면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 하게 되어있는데 예, 그래서지고 이건 이게 지금 <웃음>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? 지금 대부분에서도 판결 났지 이번에 네. 대법관들이 또 네, 해가지고 이거는 네. 예,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김병관 의원을 시켜가지고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, 그런데도 지금 이, 이, 예 그래서 이거 법을 지켜야 될이 법관들이 너무 면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<웃음> 그죠? 네. 예 고맙습니다 또 네, 나중에 알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 예.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